안녕하십니까 주민의 헌법의 박준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장 기본권 관련된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12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서 이 12조만 알고 있어도요 웬만한 그 형사 드라마 또는 영화를 그냥 보실 수가 있어요 내용을 다 이해하시면서 각자가 이제 살아갈 때 마주칠 수 있는 여러 사례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조합입니다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완, 처분 또는 강제 유혹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요. 법률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항은 고문받지 아니한다.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를 하지 않는다. 독박지르면서 제대로 진술을 해야 돼. 또는 뭐 이런 내용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너는 불이익을 받을 거야. 너희 가족들 가만히 놔두나 보자 이런 얘기를 만약에 수사관이 한다 그러면 12조 2항을 위배한 것이다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번 영장을 지시해야 한다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번 영장 그럼 경찰은요? 경찰은 영장을 신청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런 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니까 영장을 좀 신청해 주세요 라고 검사에게 요청을 하는 식으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사항은 체포구속 당할 때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도 여러 내용이 포함되 있어요 그데그 중에 하나가 접견권입니다 직접 만나서 자기 상황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설명을 들을 접견권은 어떠한 형태로든 제약을 할수 없다고 라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변 변호사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냐면요 집회 현장에서 사람이 이제 바로 체포가 되잖아요 그 현장에서 접견하겠다고 래요이 현장에서 어떻게 접견하냐고 라 경찰이 들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우리 할수 있다 그래서 경찰 버스 안이나 아니면 경찰들 사이에 둘러싸여서라도 접견을 바로 합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율을 받을 권리가 있으면 고지받지 않, 않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를진다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나머지 좀더 구체적인 내용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은 꼭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십삼 조도 중요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소급입법에 의해서 참정권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 박탈당하지 않는다 최근에 뭐주택임대차 3법 소급입법 아니야 이런 식으로 문제제기 하잖아요 다이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민의용법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또 봐요